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의 함수 개념을 프로그래밍에 차용해 온 거라서 이 그림만 잘 기억하신다면 별로 어렵진 않을 건데요 다만 왜 쓰는지를 좀더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가 갖는 유용함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용함입니다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집안일들이죠 요리, 청소, 빨래 누군가가 너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해 라는 말을 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야 요리, 청소, 빨래해 요리, 청소, 빨래했어? 요리, 청소, 빨래하자 등등등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불편한 방법이라는 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걸 좀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만약 집안일은 요리, 청소, 빨래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다 이런 약속을 미리 해 놓는다면 이제부터는 너 집안일 좀해 집안일 했어? 집안일 같이 하자 등등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 세번안 해도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함수가 갖는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던 진행 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렛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진행 잘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 진행이나 두 번째 진행이나 비슷한 일 혹은 동일한 일련의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입력이 되면 그에 맞는 계산이 일어나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그리고 그게 또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함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입력되고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가 출력되는지를 이세 가지를 좀더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구분을 하실 때에는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즉 입력, 출력부터 딱 구분해 놓고 생각에 출발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첫 번째 진행입니다.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죠? 네, 0과 1의 사이에 숫자를 갖는 이 능력치들이 처음 들어가면 어떤 이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이렇게 또 0과 1의 사이에 값을 가지는 동그라미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인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 그런데 실은 입력에 해당되는 값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동그라미를 연결하고 있는 선에 해당되는 숫자들 얘네도 어떤 입력값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출력값들을 얻는 데 있어서 처음에 입력된 숫자들하고 얘네들을 곱해야 되잖아요 곱하고 더하고 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면 또이 위에 있는 숫자들하고 더해서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하고 더해서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게 될 진행이라는 함수는 무엇을 입력값으로 가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시작점에 있던 0과 1 사이의 숫자들이 그첫 번째 입력값이고요 두 번째 행렬 곱셈이 수행될 선의 숫자들 이게 두 번째 입력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렬 곱셈 이후에 더하거나 빼야 할 동그라미 위의 숫자들.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라는 함수의 입력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력 값은, 네, 다음 배열에 있는 0과 1 사이의 숫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계산은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던 온갖 곱셈, 더셈, 뺄셈, 시그모이드 함수에 우겨넣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러한 구조가 그 다음 두 번째 진행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자명한 얘기를 가지고 굳이 또 설명드리는 것 같은 걱정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해가 되신다면 좀 스킵하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진행에서도 세 가지 입력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의 출력값 즉이섯개의 숫자가 이번에는 입력값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행렬 곱셈이 수행될 선의 숫자들 마지막으로 더하거나 빼야 할 동그라미 위에 숫자들 이게 진행이라는 함수에 쏙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진행이 끝나면서 저기 동그라미 두개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동일하고요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파이썬을 통해서 진행을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코드입니다. 처음에 numpy 라는 어떤 도구 상자 같은 그런 개념을 불러온 다음에 선 위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행렬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s t e t c h 라는 곳에다가 조조의 능력치 이네개 무력 정치 매력을 쏙 집어넣은 다음에 자첫 번째로 했던 게 행렬 곱셈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 위의 숫자 수... 있는 숫자들 W와 스태츠 얘를 행렬 곱셈을 실행하고 나서요 여기 뒤에 있는 이 5개의 숫자는 동그라미 위에 있던 숫자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가 나오면 걔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우겨 넣어서 한 번의 진행이 끝나고 나서 5개의 동그라미의 숫자는 각각 0.14부터 0.28, 0.98 쪽 해서 0.14까지 이렇게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이 숫자 선에 있는 숫자나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는 좀 다르지만 동일한 어떤 구조의 계산이 반복돼서 0.96, 0.04 이런 값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조조는 음, 이런 능력치를 내면 짠 하고 이기게 되는구나 를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 번에 지금 바로 함수로 만들기에는 조금은 헷갈리실수 있으니까 간단한 것부터 함수로 만들도록 해보죠. 처음 함수 설명드렸을 때 썼던 함수가 x 제곱 마이너스 4 x 더하기 3 이거였죠. 그러면 개부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먼저 쓰고 나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함수. 를정의한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는지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앞에 있는 def는 내가 어떤 함수를 이제 정의하겠다 만들겠다 라고 할때 어떤 선언부에 해당되는 건데요 영어로 define이라고 하는 정의하다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앞에 세 글자 약어로 쓴 겁니다 def 한칸 띄우고 나서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function은 이 함수의 이름을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쓰는 사람이 나는 이 함수의 이름을 뭘로 할래 라고 정하는 건데 뭐더 짧게 쓰고 싶으면 func 라고 쓰셔도 되고 뭐 f 라고 쓰셔도 되고 뭐 극단적으로 abc 라고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func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함수의 입력값이에요.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함이 있으면 여기 입력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쓰면 나는 여기에 x를 넣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가 이 내부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일이, 어떤 계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x라는 곳에다가 제곱, 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별 모양을 두번 쓰면 이게 제곱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와 x를 곱해서 그걸 빼고 더하기 3을 해라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이 계산 결과를 나는 y라는 곳에 넣을래 그리고 마지막 요건 뭘까요? 네 당연히 자또 그려드리면 요 바깥으로 뿅 하고 나오는 어떤 값 출력 값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출력은 반환하다 돌려주다 라는 뜻의 영어를 가진 리턴을 쓰고요 그래서 리턴 t 띄고 y라고 하면 이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나는 y라는 애를 여기다가 뿅 하고 내보낼 거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면 돼요 자동완성 한번 써볼까요 fun 까지만 하고 탭키를 눌러보면 네, 이 이름 정의했던 대로 여기에 자동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값으로 뭐 넣어볼까요? 뭐한5 넣어볼까요? 5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네, 여기에 결과가 8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뭔지 한번 검증을 해보죠. 5를 제곱하면 25입니다. 그리고 4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거기에 3을 더했으니까, 아, 네, 결과는 8이 맞네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2. 2 넣으면, 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 최소 값으로 나왔었죠. 자2 제곱하면 4. 4와 2 곱하면 8. 즉 마이너스. 그리고 3하면 4 3 더하면 7. 마이너스 8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얼마나 효용이 있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이 함수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효용이 크게 안 느껴지실 수, 수 있는데 함수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5, 이 함수에 5를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될 겁니다. 5를 제곱하고. 4와 5를 곱하고 더하기 3 근데 결과는 똑같이 8이 나와요 근데 내가 5만 넣는 게 아니라 2도 넣었다가 뭐 100도 넣었다가 5도 넣었다가 즉이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나 이 함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집어넣는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최소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한번 쓰고 끝이에요 혹은 여기다가 내가 5를 넣는데 이번엔 2나 다른 수를 넣고 싶다 하면 일일이 가서 얘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2. 자 여기 5자리보이지 2. 이렇게 하면 뭐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자 이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함수의 이름만 딱딱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의 효용은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를 들어 막 제가 열심히 뭐 이걸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자, 뭐, 3도 넣어보고, 아, 3 넣으면 0이네.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아, 내 함수가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될것 같아. 라고 한다면, 자, 제가 아까 5를 해놨던 거랑 다 써볼게요. 자, 5, 5, 그리고 2를 했던 거, 2를 했던 거. 자, 얘자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계산은 5를 넣으면 8이 나오고, 2를 넣으면, 아, 3을 넣으면 0이 나오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함수는 여기가 3이 아니라 13이었어 라는 걸 발견을 한다면 일일이 이 자리를 가서 13이라고 고치고 얘도 13이라고 고치고 얘도 13이라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설령 자 아까 3일 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3일 대로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 제가 급한,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자꾸 오타가 됩니다 자 2, 5, 3을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아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수식을 다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없을 뿐더러 왜냐면 이름만 부르면 됐으니까요 이런 번거로움도 없을 뿐더러 얘를 13이라고 고치면 저는 이 함수만 한번 딱 고쳐주면 그때부터는 자, 얘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시킬 거거든요 아까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네 9가 나옵니다 제가 3을 13으로 바꾸니까 이게 여기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얘도 얘도 네잘 반영돼서 계산이 나옵니다 즉 얘를 일일이 가서 고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이런 복잡한 수식을 일일이 서, 반복해서 써주지 않아도 이름만 부르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정의된 부분만 싹 가서 요런 어떤 로직을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꿔주면 모든 함수에 즉 내가 썼던 모든 코드에 다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 즉 어떤 일괄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입력 값이 세 개라고 했는데 뭐였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선 위에 있는 숫자 그리고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써볼게요. 처음에 들어가는 애를 이제 스탯치라고 안 하고 저는 X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처음 입력되는 어떤 값들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다 만들지 않고 XW를 어떤 저렇게 문자로 어떤 정의를 해놓고 이 값들을 요 XW에 각각 넣듯이 A라는 문자를 쓰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위에 숫자들을 이렇게 써 쓸게요. 그리고 얘를 더하기 A라고 하면. 아까 전에 있던 코드 있죠? 자, 써드리면, 네, 다 아시는 건데,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아, 같은 코드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어, 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첫,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코드죠. A라는 어떤 애를 따로 달고 다니지 않고 이 값을 그대로 써줬는데 이번에는 X, W를 이렇게 썼듯이 A라는 애에다가 얘를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A라는 애를 요 뒤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걸안 썼으면 이미 썼으니까 좀 보이시겠죠 제가 스 t a t 라는 애를 이렇게 안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래서 딱 봐도 지금 이 계산이 일어나는 부분과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다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얼마든지 끝없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w조차도 이선 위에 있는 숫자들인데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몽창 다 썼으면 이거 참그 코드를 읽는 거 자체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x, w, a 그리고 계산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문자로만 처리해 주는 게좀더 정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값 3개가 있고요 그게 여기서 요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행렬 곱셈을 하고 더하거나 빼고 그래서 걔를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고 자 이제 진짜 함수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미 다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 로직을 이미 한번 써 놨잖아요 DEF 어 진행을 제가 지금까지 진행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전문 용어로는 활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활성화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함수의 이름을 activate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입력 값으로 받느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0에서 1 사이의 숫자 x죠 그리고 선 위에 있는 숫자 그램이 위에 있는 숫자 이렇게 세 가지 입력 값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단순히 이거죠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밖으로 뿅 하고 튀어나온 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인해서 우겨 넣어진 x2가 결과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저는 아까 여기서는 제가 요, 요게 y니까 여기를 y를 쓴 거지만 여기는 최종 결과가 x2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x2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설명충 등장한다만 제가 만약에 여기 x2라고 했으면 여기도 x2라고 바꿔 써야겠죠.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은 y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y를 어디 갖다 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둘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굳이 이렇게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을 이렇게 굳이 설명드리는 게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쓰는 방법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액트까지만 쓰고 자동완성 키스또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 입력 값이 xwa 를받는데 여기 우리 이미 저, 그 정의를 해놨잖아요 xwa 를 그래서 얘를 그대로 들고 와서 액티베이 v 위에 써주고 자 xwa 라고 하면 이 x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 w 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 a 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전에 약속해 놓은 이런 계산들이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X2가 뿅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면, 네. 다섯 개 숫자가 이렇게 쫙 하고 나왔죠. 0과 1 사이의 숫자로 잘 우겨넣어져서 다섯 개가 뿅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번 진행에 입력값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코드가 실행될 때는 조조의 능력치 이네 가지가 여기로 들어가지만 얘가 다 어떤 계산이 일어나고 나서 activate라는 함수로 인해서 어떤 계산 결과 즉 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쓰면 x는 뭐다 라고 쓰면 이 계산 결과 다섯 이개의 숫자가 x로 쏙 들어가면서 여기서 정의됐던 얘는 일종의 덮어쓰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x를 확인해 보면 네 이번에는 0.135에서 0.139까지 숫자가 x에 잘 들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진행은 보겠어요 여기 w가 이번엔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도 a가 바뀌었죠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들이요 그리고 x는 처음 입력값 2x 자리에 들어가려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activate x w a 라고 쓰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얘와 얘와 얘가 이 activate 이라는 함수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x는 얘죠 즉 얘와 W, 얘와 A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두 번째 진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시키면 네, 두 번째 진행이 일어나서 0.96, 0.036 즉 아까 함수 없이 썼을 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 지난 시리즈 수업들을 한 시리즈 정도 보셨으면 아마 이 부분이 너무 쉬우셨을 텐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 어떤 구체적인 코드를 익히시는 것보다는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함수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한데요 반복해서 강조해 드릴게요 함수란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덩어리화 시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더불어 함수가 갖는 유용함은 여러 번의 작업들을 반복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요리, 청소, 빨래 반복적인 작업이 있을 때는 얘를 하나의 집안일이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게 추후에 의사소통하는데 훨씬 더 편해지는 것처럼 진행 혹은 물론 이 딥러닝에서는 진행이 대표적인 예지만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코드를 짜건 간에 반복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거를 함수화 시켜 놓으면 그 이름만 불러서 바로 그 기능을 쓸수 있고 혹은 기능이 조금 변화가 필요할 때그 함수 안에서 기능만 살짝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썼던 코드를 다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유용함이 있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으로의 함수를 좀더 진행할 건데 함수 안에 함수 이런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시그모이드 함수 기억나시죠 시그모이드 함수도 실은 함수 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파이썬 함수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활성화 함수 안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또 집어넣는 물론 지금 들으시면 좀 알쏭달쏭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려야지 하고 있습니다만 전업으로 하는 유튜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가 참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퀄리티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주기를 맞추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뭐제 <웃음>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퀄리티를 유지를 못하는 영상을 막 올리다 보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단박에 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이 양반 이제 대충하네 그래서 그런 인상은 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또제 마음이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더 좋은 퀄리티로 발전하는 퀄리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